아까 해인산매는, 해인이 진리의 바다잖아요. 진리의 바다, 일체가 진리의 바다로 보이셔야 해인산매잖아요. 그러니까, 참나 상태에서, 아니고는 그게 안 되니까, 참나 상태에 들어가셔서, 참나 51% 이상 마음을 유지하시면서, 그래서 이게 탐진치, 탐진치와 불안, 이런 고통의 마음보다는, 광명하고 평안하고 자명한 마음이 51% 이상 된 상태에서 이 제가 경험하는 모든 삼라만상을 체험해 보는데 그게 결국 뭐냐? 무의법은 열반 참나자리고 유의법은 생각감정 오감이니까 생각감정 오감밖에 없어요. 내가 경험하는 거는. 우주 삼라만상이라고 해도 그냥 내 오감에 들어온 거, 내 감정에 들어온 거, 내 생각에 들어온 것뿐이에요. 생각감정 오감 전체가 나쁜 생각, 더러운 생각마저도 생각이란 것 자체가 참나의 청정한 작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해인산매는 그래서 일체가 진리 안에 있구나 하는 거를 알아차리시면서 들어가 있는 산매가 해인산매고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더러운 일 많고 추잡스러운 일, 범죄들 얼마나 눈 뜨고 못볼 일이 많은데 다 청정하다고 하느냐 그것 또한 재료가 생각감정 오감이라는 점에서 청정하잖아요 다만 뭔가 좀 찜찜한 게 있죠. 혜인산매만으로는 화엄산매는요.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라는 걸 명확히 알아차리면서 악을 극복하고 선으로 내 마음을 되돌려서 중생들의 마음을 악이 아니라 청정한 재료지만 물감은 청정한데 그림 더럽게 못 그려놓으면 보는 사람 마음에 지옥이 떠오르게 그려놓으면 안 되잖아요. 그런 일이 지금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써가지고 자기도 지옥에 살고 남도 지옥으로 끌어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. 그거를 극복해 내는 게 화음산매입니다 일지부터 십지까지 올라가면서 묵은 때를 벗겨내고 자기의 청정한 그 육바라미를 드러내는데 그 모든 과정 또한 본래 산매다 다 참나의 작용이다 악을 극복하고 선을 구현하는 것도 다 성령 안에서 참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화음산매입니다 본연산매는 그러건 저러건 우리는 늘 참나 상태다가 본연산매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습니다